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하고 이거 푸추하고 합쳐서 김치 담을건데요 이게 굉장히 막 이게 오이가 아작아작하니 맛있게 이게 오늘 담을거예요 근데 이거 오이는 15개 푸추 2단 그리고 소금으로 이렇게 오이 몸통을 좀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 왜? 여기에 왜그러게 여기에 음. 이물질 제거 오이가 통통하니 맛있게 생겼다잉 음. 엄청 좋네 오이가 소스는 따뜻한 맛을 시면 되고, 이거 뒤쳐야지 깨끗이 쳐가지고 이제 겉에를 잘라줘야지. 네트북 내면 되겠다. 사리리를붓고 소금물, 종이컵을 하나만. 면 되겠지? 너무 짜게 절구면 나중에 이제 젓국이 조금 들어가니까 한 컵만 넣고 뉴스가를 두개 정도 티스푼으로두개 물이 이렇게 끓으니까 끓으면 불을 끄고 여기다 그냥 부어놔 그냥 이렇게 식은때까지 놔둬버려 그러면 엄청 아작아자게 으, 배, 배, 하나, 갈아서 넣어야지 그래야 맛있어 국물이 달짝지근해갖고 양파도 하나, 이게 두개 하나, 정도 되겠다. 조금 해가지고 하나, 는나어줘야지 고추도 다섯 개 정도 송송송 썰어가지고 당근도 이 모양 있게 넣는 거야 조금씩 양념해놓고 액젓을 150ml 정도만 넣어보자 짜면 또안 되니까 새우젓 한두 숟가락. 마늘 고 마늘 두 숟가락. 이번엔 생강가루, 생강가루가 집에 있어서 생강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야 되겠어 가루 한 숟가락. 깨두 숟가락. 다 넣으브라. 깨마이넣스로맞추니까 불을 세. 네.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넣어 보자. 이자이라봐 어? 이 치우고. 오이가 이제 다 식었어, 이렇게. 다 식었으니까 하나 먹어볼까? 응, 음. 음, 딱 좋다. 간도 그렇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후추는 깨끗이 쳤으니까 이제 썰어주면 야가 후추가 겁나게 넓적하네. 왜 이렇게 커? 응? 잘 됐나봐. 오이도 여기 부숴. 그까 이거 양념 썰어놓은 거좀 넣어주고 파도 이것만 넣어야 되겠다. 부쳐 들어갔으니까. 파 대파 하나 정도 썰어놓은 거 넣고 여기 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 만들까? 고추가루가좀 적을 것 같아. 음, 좋네 응? 어? 아니야다 좀... 섞어 봐야 돼. 이렇게나오잖아 음. 얘도 좀 놔두면 또 빨개질 거아니야 응. 이고가고추가고추 됐어 아니고금더넣을래아이고추넣고응가를좀 맛이 없는 것 같아. 두 개야. 더 넣을 거야. 아까 다섯 개에서 일곱 개다, 이제. 일곱 개! 이렇게 놓으더 빨개져. 응, 음,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나 먹어보고. 간이 맞나? 안 맞나? 조그마한 거 먹어야지. 간은 딱 맞네. 음, 맛있어. 이거요, 오이 이렇게 해놓으면요, 오래 두고 먹었으론 오이가 더 아삭아삭하니, 아삭아삭할 정도가 아니야. 아작아작해 아삭아삭하다 못해, 아작아작 음. 물리지 <웃음> 않아요.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진치에다 매실은 절대 안 넣어. 매실 넣으면 김치가 싱싱하지가 않아 그리고 잘못하면 많이 넣으면 물고어이 음. 정도면 됐어 딱 좋아 이제 이게 숨이 푸추가 숨이 죽으면 이제 오이가 더 많이 보여 지금은 푸추가 숨이 안 죽어가지고 푸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음, 푸쳐하고 오이하고 섞어서, 음, 안생겼습니다